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올바른 릴리스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오른손을 이용한 릴리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왼손을 이용한 릴리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올바른 릴리스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잘못되고 있는 릴리스 방법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흔하게 잘못하시는 동작 중 하나인데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는 동작 지금 보시면 손목과 손등이 꺾이면서 옆으로 돌려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 손등이 꺾이면서 네, 릴리스가 아닌 스쿠핑 동작을 해주게 되세요 공이 초반에는 똑바로 갔다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있나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동작은 손이 아닌 어깨로 릴리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백스윙 갔다 다운스윙 들어올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로 클럽을 닫아주는 동작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가 급하게 빠지면서 팔꿈치도 같이 옆으로 빠지는 치키닝 동작이 발생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공이 아주 낮게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혹은 피니쉬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을 하시지 않나 한번쯤 의심해 보시고 스윙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왼손을 이용한 올바른 릴리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손을 이용한 올바른 릴리스는 여기 세 손가락에서 모든 게다 결정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왼손 끝에 세 손가락에서 모든 게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올라가 주신 후에 다운스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깅 동작 옆으로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을 해주시면서요. 백스윙 갔으면은 왼팔을 내 오른발 발등보다 뒤에 3 0 c m 쪽으로 내려주는 동작을 하시면서 자이 왼손 세 손가락에는 점점 점점 더 힘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 점점 더 움켜쥐듯이 힘이 더 들어가면서 왼팔이 오른팔과 지금 수평의 높이에 왼팔이 좀더 앞에 나와 있죠 오른팔보다 자 이거를 왼팔을 낮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 허벅지에 붙여서 낮춰준다라고 자, 백스윙 갔으면은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왼쪽 허벅지 방향으로 낮춰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천천히 닫히면서 들어오는 거도에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주면 오른팔이 딱히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왼팔이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을 똑바로 강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른팔이 왼팔 위로 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왼팔이 오른팔보다 뒤로 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위로 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낮게 나가는 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왼팔이 오른팔보다 뒤로 가려고 서로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 팔꿈치가 굽으면서 스윙이 진행되게 이 돼요. 그러면서 치큐링 동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바른 동작은 양팔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왼팔이 오른팔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동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과 오른팔이 높이는 같지만 좀더허벅지 쪽에 붙여주면서 왼팔이 오른팔보다 낮아진다는 동작을 생각해주면서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방식으로 릴리스를할수 있게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컨택 포지션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조금 더 똑바로, 멀리, 힘있게 나가는 공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확로 정리해드리자면 백스윙 올라가고 클럽을 내려주시고 오른팔은 그냥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팔을 왼쪽 허벅지 쪽으로 낮게 붙여주시면서 몸이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강한 릴리스 동작 충분히 클럽이 돌아가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충분히 돌아주는 네. 이런 동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